자,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음. 금융자산 쪽이 여러분들 이제 18년도부터 어, 제도가 좀 바뀌긴 했지만, 사실 이제 뭐, 기존에 금융자산에 대한 모든 틀이 바뀐, 바뀐 건 아니에요. 음. 기존에 이제 주로 이제 말이 좀 나왔던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리를 좀 해줬다. 이렇게 보조, 어, 좀 보시면 되고, 금융자산을 기존에 이제 배웠던 분들이 매도하는 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뭐 이렇게 이제, 어, 배웠을 텐데, 그 내용들 자체가 크게 이제 틀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찌 보면 오히려 더 쉬워진 느낌도 좀 들어요 어, 지분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정되지 않으면 단기손익금융재산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채무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각공원가공융재산이라든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공융재산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될수 있죠 음. 채권적인 문제가 나오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 지분증권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어, 금재산 쪽을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금재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여기 있는 문제들은 기존의 그 문제들을 다 이제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문제들을 다 이제 수정을 하고 그, 그 내용도 수정이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용어가 수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출 표시해서 굳이 수정을 다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 어, 문제를 수정했기 때문에 기출 내용 그대로 가지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 1번을 보면 A사가 10년도 1월 1일 액면가액 10만원인 사채를 90052에 취득을 했고, 삼각공가금자산을제 분류를 했대요. 삼각공가금자산은 일단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어,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가를 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만 계산하는 게삼각공가금자산이다 자, 그 다음에 유이자율은 이제 10%라고 제시를 해줬고요. 그다음 표시자율 6%래요. 이자재금은 12월 3 1일이고 만기일은 12년도 12월 31일. 그 다음에 물어보기를 뭘 물어봤냐. 10년도에 이사채로 인해서 인식할 이자 수익은 얼마냐. 아주 단순한 문제죠. 취득을 했고, 10년도 초에, 그 다음에 10년도 말에 인식할 이자 수익을 물어본 거죠. 이건 뭐사채 쪽에서도 우리가 봤죠. 이자 비용 얘기를 할 때. 자, 내용을 좀 보면. 일단은, 어, 1월 1일에 이제 취득을 했고요. 어, 취득가액이 얼마냐면 90051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발행가액이 되고, 이제 취득가액이 되겠죠. 음. 그리고 그, 어, 사채는 이렇게 이제 움직일 거예요. 일단 할인 발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자가 붙었다가 거기에 대한 액면 이자를 받는, 받으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붙었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부가액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겠죠. 이게 이제 삼각후금가에요 그래서 삼각형 원가로 기록되고 있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장부에 기록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장부가액을 구할 때는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죠. 어, 사채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내용이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자는 기존의 기초에 내가 받을 수 받아야 되는 돈, 즉 기초에 내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액이 붙었다면 그게 이제 이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어, 이자 수익으로 계산할 금액은 1년에 대한 이자율, 유효자 10%에 대한 금액이 되겠죠.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죠. 그래서 90052에다가 10%를 적용한 9005, 9,500원 만큼의 이자 수익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문제니까. 자, 1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는 이제 한국이 사 4년 만기 사채를 어 원리금 수치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531694에 취득을 했어요. 그다음에 한국이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없으므로 중간에 이제 처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 기타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이제 구분해야 돼요. 사채이면서 기타포괄 공정가치 금융자산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1년 말에 사채 공정가치는 52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요 총포괄손익은 단기손익과 포괄손익을 다 합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체에 대한 손상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가 또는 위험도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위험이 있게 되면 그 위험에 대해, 신용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용 위험에 대한 손실 충당금을 쌓아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없다고 가정한 거예요 뒤쪽에 이제 신용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그 다음에 신용 위험을 가지고 있을 때즉 신용 손상이 됐을 때와 신용 위험이 있을 때에 대한 회계 처리도 이제 볼 거니까 거기 가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그건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가 요소가 이제 나오겠죠. 여기서는 지금 유의자리 10%니까 10%를 적용한 현가 요소로 계산된 금액이 531694란 의미네, 결국은. 그래서 취득 원가는 일단 531694가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흐름을 보니까 일단 얘는 뭐냐면 할증 반응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할증 반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부가액은 어, 줄어들겠죠. 계속. 삼각공원가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재산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럼 1년 뒤에 장부가액, 일단, 측정을 하기 전에 장부가액은 이렇게 이제 움직이겠죠. 유효자를 10%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 액면이자 6만원을 빼주게 되면, 524, 863이 아마 기록이 될 거예요, 여기. 음.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공정가치가 얼마였냐면, 520,000이었대요. 그러면 그만큼 떨어지겠네. 어? 그럼 첫 번째, 이자 수익은, 일단 이만큼의 이자 수익이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정가치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포괄 손익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년 뒤에 장부가액, 여기는 이제, 그, 저기 뭐 현재가 차린 차금, 즉,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우리가 이제, 상각액 봤죠. 어? 그래서, 원금이 감소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자는 기초의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금액이 이자예요 그래서 이자는 일단 531694에 대한 10%의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치와의 차이만큼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냐면 4863원 기타포괄손익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포괄손익을 한번 볼까요 포괄손익에서는 단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한 게 포괄손익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자 수익이 일단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수익 5 3,169원이 되겠고 그럼 단기손익은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포괄손익은 마이너스 4,863원이 발생이 됐으니까 두 개의 합, 그래서 4만, 4만 8,306원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총포괄손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포괄손익을 물어볼 때와 단기손익을 물어볼 때두개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만약 여기서 단기손익을 물어본다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포괄손익을 얘기했을 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뭐 크게 어려울 건 없죠. 음.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세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된 채무상품을 2년도 1월 1일에 취득을 해서 기타포괄공정화치측정금자산으로 분류를 했대요. 일단 액면금액이 2천만 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액면이자는 5%. 그리고 발행일은 1년도 1월 2일. 만기는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유효자율은 연 8%래요. 그러면 일단, 액매이 자율은 5%인데 8%면 할인 발행이 됐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자 수취 후에 공정가치가 1,880만원인 경우에 국세가 인식해야 될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지에서에 대한 평가 손익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기타 포괄 손익 이제 물어본 거죠. 평가 수수가 이제 주어졌고요. 자, 그러면 유효자율 이 8%에 의해서 취득 원가를 이제 찾아 봅시다. 일단. 유지율 8%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적용해줘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취득원가는 2,000만원에 대해서 0.79383, 그 다음에 100만원에 대해서 2 5 7 7 1을 적용을 해주면, 취득원가는 18453700이 아, 될 거예요. 그럼 저 취득원가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것도 이제 할인 반응이 된 상황이네요. 지금. 그죠? 어, 액면가액은 2,000만원이고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이렇게 이제 움직일 거야. 자 1년 도에 장부가액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8%를 적용해서 100만 원을 빼주면 1, 8, 9, 2, 9, 9, 9, 6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 평가를 이제 해보겠죠. 어, 평가를 해보면 1,880 떨어졌네요. 그러면 저만큼 기타포괄손익이 이제 인식이 될 거예요. 그 기타포괄손익은 평가손실로 기록이 될 테고 그죠. 이거는 단계손익 이 아니죠. 기타포괄손익이니까 그래서 그 차이만큼 1, 2, 9, 9, 6만큼 기타포괄손익이 인식이 될 거다. 여기서는 기타포괄손익 물어봤으니까 저거만 보면 되겠네요 음. 그러니까 사 어, 채권에 이채 대해서는 부채 쪽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 사채에 대한 내용들 있죠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되고 단지 이제 평가를 할때그 평가된 금액이 기타포괄손익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손익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단기손익으로 가는 경우는 단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자산 같은 경우에는 단기손익으로 갈수 있겠죠 음. 그래서 일단 평가손익을 물어봤으니까 아, 그거는 찾았고요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웃음> 관세가, 그, 1월 1일 가피사가 발행한 사채를 6월 1일에 취득을 했어요. 원리금 수치와 기타 목적으로 취득을 해서 기타 포괄공정가치 측정 금자산을 이제 분류를 했대요. 그 다음에 동자산의 취득 당시에 유의자율은 6%였고, 어, 1년도 말에 현재 공정가치는 9만 5천 원이 됐대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 하락은 일시적인 것이고, 신용위험이라든가, 손상은 없는 것으로 이제 보자, 일단. 자, 그리고 물어본 게 뭐냐면, 공정가치 금융자산에 대한 그 평가 손익 물어봤죠? 1년도 말에. 자, 취득 자체는 6월 1일 날 했지만, 유의자율 6%를 가지고 1월 1일 취득했다면,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유의자율 6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현재가치 요소가, 일단, 연금에 대한 현재가치 요소와, 그 다음에, 어, 현재가치, 이론에 대한 현재가치 요소. 단위금액에 대한 현재의 지원서를 가지고 취득 원가를 이제 즉, 여기서 1월 1일 발행가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취득은 6월 1일에 했지만 그래서 그걸 계산하게 되면 105344가 나와요. 그럼 저 1월 1일 발행가를 가지고 이제 움직여 보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할증 발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장부가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자 그리고 취득은 어쨌든 6월 1일이 했지만 계산 자체는 이걸로 하는게 어, 여러분들이 쉽죠. 어, 처음부터 이걸로 발행했다면 하고 어차피 선상을 움직여야 될 테니까. 그럼 1년뒤에 장부가액은 어떻게 되냐. 103665가 돼요. 6%를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이 근데 취득은 저걸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급액은 요만큼 지급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움직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는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취득 6월 1일을 가지고 너무 헷갈려, 헷갈려서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1월 1일날 취득한 걸로 보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단 여기서 다른 걸 물어봤다면 그게 6월 1일날 취득한 게 고려가 될수 있어요. 음, 일단은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 공정가치가9만5천원이 됐으니까 그만큼 기타포괄손익이 인식이 되겠죠. 음, 103665에서 95,000을 뺀 기타포괄손익 이제 손실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8665, 8,665원이 이게될 거예요. 여기서 답은 뭐 이건데, 자 만약에 뭐 단기손익을 물어봤다 또는 총포괄손익을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이자 수익이 나오겠죠. 근데 그 이자 수익이 여기서는 얼마만큼이냐? 여기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이자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포괄손익을 물어봤다면 일단 이자 수익을 계산해줘야 되겠죠. 자 이자 수익은 7개월치에 대한 이자 수익을 계산해야 돼요. 즉 여기에서 여기에서 계산된 이자, 즉 1년치 이자 중에서 6월 1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7개월치에 대한 이자 수익만 계산을 해 줘야 된다.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자 수익이 이렇게 되게 들어가게 되면 단기 손익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을 반영을 해 주면 포괄 손익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단순하게 기타 포괄 손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것만 찾으면 뭐 문제가 뭐 쉽게 해결이 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저 6월 1일 취득이 고려되는 상황은 단기손익즉 이자 수익을 계산할 땐 저게 고려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는 저걸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문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7월 1일 날 동일자로 발행된 사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7월 1일에 보니까 액면가액은 어, 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3년 만기 이자는 매년 6월과 12월 어, 이자를 두번 지급하네요. 지금 상황이 6월과 12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1903에 1 7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사채는 현금으로 수치 및 어쩌저쩌고 해서 단기 매매 차익을 어느 목적으로 해가지고 단기 손익 공정자치 측정 금전자산을 분류를 했대요. 단기 손익으로 분류를 했네. 그 다음에 이제 동사채의 액면이자율은 연 10%고 시장이자율은 12% 그 다음에 동사채의 1년 말 이자 지급 후의 공정가치는 1950이다 일단 단기손익금자산을 분류를 했다면 어, 공정가치와의 차이만큼이 단기손익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국세가 사채 취득 및 어쩌고저쩌고 해서 단기 이익은 어떻게 될 거냐 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일단 저 이자 지급일이 6월과 12월이기 때문에 1년치에 대한 이자율을 반으로 쪼개 줘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액면 이자율 연 10%를 5%로 어, 쪼개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 12%를 6%로 어,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취득은 19, 아, 190173에 취득을 했고요. 저취득 원가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6개월에 한 번씩 지급이 되니까, 7월 1일, 12월 31일, 6월 31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어, 할인 발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부가액은 계속 증가하는 모양으로 이제 움직이겠죠. 그리고 1년 뒤에 장부가액을 찾아보니까, 어, 6%를 적용했어요. 여기서 6%를 적용해줘야 돼요. 6개월짜리니까 12%를 적용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6개월짜리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냐. 여기서는 191583이다. 여기서 주의할 게 일단 6%라는 거 이거 주의해주시고, 그 다음에 액면이자도 마찬가지예요. 액면 이자도 5%를 적용한 액면 이자, 만 원이 돼야 돼요. 그니까, 러 여기서는 액면 이자율이 지금 몇 프로냐면, 어, 10%예요. 액면 이자율이 10%고 20만 원짜리니까 2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6, 어, 저 6개월짜리를 보니까 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자가. 그죠? 그니까, 여기서는 만 원을 빼줘야 돼. 요걸 조심하시면 돼요. 6개월짜리는 반으로 쪼개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자 수익이 발생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가 발생할까요 또 평가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평가 이익이 되는 근데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익과 평가 이익이 다 단기손익에 들어가죠 사실은 그럼 이자 수익은 일단 유의자법에 따른 이자 수익을 생각해 보면 6% 인 이자 수익 즉 11,410원이 될테고요 평가 이익은 이 차이 3,417원이 될거예요 그러면 포괄손익을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면 일단 수익으로 계산 되는 건 이자수익이 있겠네요. 이자수익 일단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평가액도 마찬가지 단기손익이 되는 거죠. 두개 합계인 14,827원이 될거예요그 다음에 기타포괄손익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포괄손익도 마찬가지 14,827원이 되겠죠. 근데 이 채권 즉 채권을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분류했을 때는 사실 유효 자 법을 적용하지는 않아요. 유효자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에이자요소가 중요한 경우에 유효자법을 적용하는데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유어저그그 그 자산을 보유하는 목적 자체가 어떤 매도라든가 매매차익을 얻는 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1년 이상 보유한다고 보지 않아요. 얘네들은 뭐냐면 아주 단기간 내에 사고파는 그런 어, 어떤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자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자요소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자법에 따른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그대로 유의절법을 적용했지만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해 을 주면 되냐?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그냥 주식을 취득 취득한 것과 똑같이 이제 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이자 수익만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 14,827원이 어차피 다단계 손익이니까 이걸 계산할 때 먼저 평가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자고요. 이 평가 손익은 기말의 공정 가치와 기초의 공정 가치의 차이만큼, 즉 직전 장부 가액의 차이만큼 평가 손익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액면 이자를 계산해 주면 돼요. 20만 원에 대한 여기서는 6개월짜리가 5%니까 5%를 적용하면 만 원. 그래서 이두 개를 합하면 결국 14,827원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거는 이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계산한 건 이거하고 이거 두 개의 합계거든요.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평가손익, 즉 기말의 공정가치 19만 5천원과 아, 5천 그 다음에 기초의 19만 173원 이두 개의 차이. 요게 이제 일단 평가손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액면 이자로 지급받는 만원 있죠, 만 원. 그게 이제 이자 수익이 되거든요. 그 금액이 이제 저 금액이에요. 아, 만 천, 구백오십팔 원과, 만, 아, 만 구천, 백오십팔 원과, 오백팔십삼 원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 액면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결국은 저 금액은 이것과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유해자법 적용한 거거든요. 저게 이제 똑같은 거니까 저걸 계산하게 되면 평가이익은 직전 장부가액과 공정가치 차이만큼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저건 액면이자예요. 저두 개를 합하면 결국 같은 결과 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유효지압법 적용할 필요 없이 그냥 평가하고 그 다음에 액면이자에 대한 이자수익만 계산해 주면 거기에 대한 단기손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채권에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채권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그냥 평가해 주시고 기초와 그다음에 기말 평가에 평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액메이자 더해 주면 되고요다 됐죠?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유의자법 적용할 필요 없이 그냥 평가. 일단 이걸로 취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얘가 얼마가 됐냐면 어딨냐? 음. 일단 이게 평가 손익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액메이자 10%인데 6개월짜리니까 5%의 액면이자. 이걸 두 개를 더해주면 단계손익이 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채권이 단계손익 금융자산으로 해서 만약에 제시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단계손익을 이렇게 구하세요, 그냥.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2일 날 한국이 아 대안은 한국이 동일자에 발행한 액면가액 100만원 표시자어 8% 어 그다음에 3년 만기 사채를 9020에 2 취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웃음> 취득 당시 유효이자는 10%였고 그리고 공정가치가 97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어 2년 초에는 97만 5천원이 됐고 1년 만에는 97만원 2년 초에는 어 97만 5천원에 처분을 했어요. 팔았다는 얘기죠. 음.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 어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래요. 회계처리를 물어본 거네, 보니까. 자, 일단 취득은 얼마였냐면, 950220에 취득을 했어요. 그럼 이 취득 원가를 가지고 이제 움직여주면 되겠네요. 일단 채권이니까. 그렇죠? 자, 1년 뒤에 8만원의 액메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장부가액은 만약에 삼각공가로 한다면, 이렇게 이제 움직일 테죠. 자, 그래서 장부가액은 965242가 돼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뭐였냐면, 기타 포괄 금융자산으로 어, 기록하게 됐을 때, 또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게 됐을 때, 이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첫 번째,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되었다면, 1년도에 단기 순익은 이 얼마가 증가할까?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유효지할 법 적용하지 말자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뭘뭐 찾, 뭘 찾아야 되냐? 일단, 기말의 공정가치와, 그 다음에 직전 장부가액과의 차이만큼 평가 손익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액면이자 거기다 더해주면 단기손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취득원가는 950-220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거기에 대한 평가액이 공정가치가 970-050, 평가손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처분 해요 그러면 처분손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처분손익이 어떻게 되냐 어, 지금 그 회계처리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1년도에 단기순이익을 물어봤어요. 일단 첫 번째 연도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 거기를 이제 처분을 했고요. 처분순익은 단기순이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공정가치 가액과 그 다음에 처분가액의 차이만큼 처분손익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럼 1년도 시점을 볼까요? 일단 평가액은 요만큼 나오겠죠. 거기다가 이자수액, 액면이자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8%의 액면이자만큼 8만원, 그두 개를 합하면 99780이 되겠네요. 50번 건 맞겠네. 그죠 그러니까 1년도 시점에 단기 손익은 요두 개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2년도로 물어봤다면 평, 어, 처분 손익 5천원이 계산이 될 거야. 그렇죠? 음. 자, 두 번째. 기타 포괄 공정 가치 금융 자산은 분류가 되었다면 단기 손익이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이제 기타 포괄로 이제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저만큼 이자 수익이 일단 나오겠죠? 음. 이자 수익은 유의자법 적용한 10%의 유의자를 적용한 95022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 측정된 금액. 즉, 965242에서 970,000의 차이. 그만큼이 뭐가 될까요? 평가액이 되겠죠? 그럼 평가액은 뭐죠? 여기서 평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이 되는 거죠?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니까. 그죠? 렇 결국 단기 손익은 이자수익이 단기손익에 인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평가의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손익 95022 맞겠네요. 그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그렇죠? 이자수익만 인식하면 되겠네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콩가금자산을분류 했다. 만약에 이거를 삼각콩가로분류 했다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평가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빼주면 돼요. 결국은 삼각홍과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돼도 단기순이익은 이자 수익만큼 9502만큼 증가를 할 거예요. 그죠? 아까하고 상황에서, 어, 뭐 차이는 크게 없죠? 아까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즉,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했을 때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갔지만, 삼각홍과 금융자산으로 했을 때는 평가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이자 수익만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분되었을때 2년도를 물어봤어요. 아까는 1년도를 물어봤는데 2년도에단계순위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2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970,000짜리를 97500에 0 처분을 했을 거예요. 그죠? 자, 저게 이제 처분가액인데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먼저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분을 하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평가액이 일단 5천 원이 나온다. 그럼 그 5,000원만큼 기타포괄 손익이 이제 인식이 되겠죠. 자, 이전도 시점을 보면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처분하는 거죠. 그럼 먼저 선평가를 해 봅시다. 그러면 기타포괄 손익으로 인식되는 평가 의 이익이 5,000원만큼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금융자산이 5,000원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처분을 해요. 일단 평가액 기록이 되고요. 그다음에 처분하게 되면 금융자산 9 7 5 0 0만큼 현금을 받고 처분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웃음> 세 번째,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평가의 이익 있죠. 기타포괄손익. 이제 그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기타포괄손익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 기타포괄손익이 어떻게 되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재분류조용을 통해서 단기손익에 들어가죠.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를 했을 때 자산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자산으로 처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남아있던 기타포괄손익 잔액은 단기손익으로 넘어가자. 이제 처분이익으로 이제 넘어가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 있던 기타포괄손익은 얼마일까? 여기서 평가이익 4,758원 나왔고요. 여기서 평가이익 5,000원이 나왔죠. 총 9,758원이 단계손익로 넘어가는 부분이 될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 평가이익 단계손익로 넘어가는 부분은 기존에 남아 있던 부분과 이번에 새로 생긴 5,000원 만큼이 플러스 된 부분이 되겠죠.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단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일단 처분이 9,758원이 될 거예요. 여기서는 5 0 0 0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9,758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삼각호원가하고 처분된 금액하고 차인데 일단 여러분들은 뭐이 내용 자체 재분류 조정의 상황을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재분류 조정은 일단은 그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그 금액을 단기손익으로 집어넣는다. 이거 하나만 적용을, 이거는 채권만 적용이 되는 거죠. 지분증권은 이렇게 적용이 안 돼요. 지분증권은 이 평가의 이익이 뭘로 가요? 단기손익으로 가지 않고 이익용으로 넘어가죠. 그거 하나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평가손익이 결국 이렇게 되고 X2년도 시점에 기타포괄손익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선평가를 했으니까 5천원 증가했고 그 다음에 평 기타 포관손이 어, 사라지는 부분이 있죠. 즉, 어, 저 단기손익이 대체되는 부분. 요거는 일단 증가를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처분이익으로 대체가 되잖아요. 그 부분이 빠지게 되겠지. 그쵸? 그다음에 처분이익은 9,758원이 될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재불조정이죠. 이거를 음. 좀만 좀 이해를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기존에 있던 거 없애고, 없애는데 단기손익을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어 처분 됐을 때는 처분 시점에 평가를 해버린 다음에 처분한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는 금액에서는 처분 손익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재분류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인식하지 못했던 기타포가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넘겨버린다 여기까지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삼각국과 금융산산 분류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단기 손익은 어떻게 될 거냐 삼각국가 금융자산 분류가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저 금액이 그대로 넘어왔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처분하게 되면 처분이익이 나오겠죠. 그 처분이익은 얼마죠? 9,758원.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의 단기손익, 즉 기타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분류가 됐을 때도 처분이익은 9,758원이에요. 그 다음에 상각권과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됐을 때도 9,758원, 똑같아요. 결과는. 결국은 과는 어, 죠. 결 상각권과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어, 기타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처분 시점의 단기손익은 동일하다. 죠. 음. 왜냐하면 그 전에 인식하지 않았던 기타포괄손익만큼 요번에 다 인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내용, 이걸 가지고 어, 채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칠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일년 초에 지분 상품 만 원을 취득해서 기타 포괄 공자치 측정 금융 자산으로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어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는 1 년도 말에 만 사천 원 그다음에 이 년도 말에 팔천 원 그다음에 어 포괄손익 계산서 상에 기타 포괄손익과 그다음에 이 년도 말재무상태표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어떻게 될 거냐 뭐손상 발생에 대한 증거는 없대요. 지분증권 저 부분을 빼야되겠네. 어, 안 뺐네. 지분증권에 대한 손상은 없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 18년도 이전에 규정에서는 지분증권에 대한 손상도 인식을 했는데 어, 18년도 이후에 금융자산이 이제, 어, 그, 바뀌면서 어, 지분증권에 대한 손상, 그거는 없는 걸로 보세요. 손상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은 어, 아예 삭제를 해버리세요. 없는 걸로 보세요. 지분증권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평가에 대한 내용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취득 원가는 어떻게 되냐. 저, 지분 상품 만 원에 취득을 했죠? 그래서, 취득 원가는 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1년 말에 공정 가치가 얼마가 되냐면, 만 4천 원이 됐어요. 그죠? 그만 4천 원만큼 증가를 하겠네. 그 다음에, 2년 말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8천 원이 됐죠? 그래서, 8천 원만큼 감소하겠죠. 8천 원까지. 자, 그러면 이거를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을 했다면, 지분증권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는 경우에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자, 그러면 공정화치, 아, 기타 포괄,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된 부분은 뭘로 되냐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1년도 시점에서, 그 다음에 2년도 시점에 재무 상태하고 포괄손익을 좀 보면 4천 원만큼 기타 포괄손익이 인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누계액이 이제 쌓일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 내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6천 원만큼 떨어지겠죠. 기타 포괄손익. 이 그리고 기초의 잔액은 4천 원에 있는 상태에서 단기에 6천 원만큼 감소가 됐겠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마이너스 2천 원이 됐을 거예요 결국 그 2,000원은 이 차이가 되겠죠 처음에 취득했을 때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말시점에 어 공정하치 그 차이가 잔액이 남, 잔액으로 이잔액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누계액은 마이너스 2,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년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마이너스 6,000원이 되겠다 됐죠? 뭐가 이게 먼저 써 있네 자, 보면, 여기서 이 문제는 뭐냐면, 대전이 1년도에 단기, 어, 단기적인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이제 단기 손익 공유화치 측정 금자산, 즉, 지분증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A, 10주, 그다음에 A 주식을 10주, 그 다음에, A 주식을 1주 20주, 30주를 각각 주당 500원, 300원, 100원에 순차적으로 취득을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500원짜리로 취득, 10주를 취득했고, 그 다음에 주식가치가 떨어져, 떨어져가지고 300원이 됐을 때또 20주를 취득한 거예요. 그냥 또 떨어졌을 때, 30주를 또 취득한 거죠. 자, 그리고 1년 말에 공정가치가 200원이 됐대요, 걔가. 자, 그랬을 때, A 주식에 대해서 그, 그 중에 20주를 350원에 매각했을 때, 거기에 따른 단기 손익, 손이, 처분 손익은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처음에 이제, 어, A 주식을 처음에 10주를 살 때는 500원이었어요, 저게. 그래서 저걸로 이제 취득을 했겠죠, 5천원짜리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0주를 300원에 취득을 한 거예요. 가격이 좀 떨어졌죠 그게 음. 6,000원 짜리를 취득한 거예요 지금 누적액 아니에요 처음에 취득한 금액은 5,000원 두번째 취득한 금액은 6,000원이라는 얘기예요그 다음 에 세번째 30주를 100원에 취득했어요 가격이 또 떨어졌네 그래서 3,000원 만큼을 취득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주당 그게 얼마가 되냐면 200원이 됐대요 자 그러면 그 200원 짜리 공정가치로 측정된 60주는 얼마냐 총 12,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원짜리 공정가치로 60주를 측정하게 되면 12,000원의 금액이 되겠다. 그죠? 그럼 기존에 취득했던 자산에 대한 합계금액은 어떻게 되냐. 평가 전 금융자산을 일단 보면, 처음에 취득한 게 5,000원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000원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000원 취득했죠? 그래서 이세 개를 합하면 총 14,000원이 돼요. 그 14,000원짜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12,000원짜리가 된 거죠? 결국 1년도에 처음에 그 취득했던 애 기말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손익이 발생하겠네. 14,000원짜리가 12,000원짜리가 됐으니까 2,000원만큼 평가 손실이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 연도엔 그래요. 그다음에 그 60주를 20주는 팔고 40주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처분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350원에 처분했으니까 200원짜리를 그래서 20주만큼 350원, 아 150원만큼 처분이익이 나왔네요. 그래서 3,000원 만큼 처분이 이게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보유한 거고. 여기서 물어보기는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결과, 결과적으로 보면, 우게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이 내용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이 문제에서는 매각으로 인해서 처분 소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네들을 처음에 500원의 사건, 300원의 사건, 100원의 사건, 기말에는 다 200원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이 과거의 내용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기말에 얼마였는지 그것만 측정을 하고 그걸로 그 중에 2 0 주를 판 걸로 계산을 하면 되, 어, 답은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2 0주를 350원에 팔았으니까 한 주당.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쭉 그린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것만 계산해주면 돼요. 여기하고 여기만 알면 돼이두 가지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사실은. 음, 자, 여기서는 뭐, 어, 처분 손익을 물어봤으니까, 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월 1일, 단과치, 어, 공정가, 단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자산과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자산 분류되는 지분 상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단계손익으로 이제 분류를 했고요 얘는 이제, 어, 기타 포괄로 이제 지정을 했나보네. 그죠? 그래서, 취득일은, 6, 어, 0년도, 그 다음에 0년도, 9월 1일, 10월 1일. 취득 원가는 일단 50만원, 60만원, 그 다음에 공정가치는 55만원, 56만원이 됐대요. 자,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과 기타 포괄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전부를 60만원과 58만원에 차분을 했대요. 자, 그랬을 때, 그 차분에 따른 단기손익이 얼마가 될 거냐, 그 얘기 이제 하는 거죠. 자, 두 개를 이제 분류를 해봅시다. 먼저, 단기손익금자산에 대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사항을 보니까, 처음에 취득원가가 일단 5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정가치가 55만원이 된 상태에서, 그걸 이제 처분한 거죠. 얼마에 처분했냐면, 60만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처분 손익이 뭘로 되는 거죠? 단기손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손익은 처분이 익 5만원이 될 거예요. 일단 정해서는 끝나고요, 는 자, 기타포괄 공정가치 지점 금융자산을 볼까요? 처음에 취득금가가 얼마 되냐면 60만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가 5 6만원 떨어졌네요, 여기서. 그리고 그거를 처분을 58만원에 처분한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처분되는 시점의 내용을 좀 보면 먼저 선평가한 다음에 후처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먼저 선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56만원짜리를 5 8만원 평가하게 되면 2만원 만큼 증가하겠네. 근데 그게 뭐예요 기타포괄손익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어, 기타포괄금융자산이 일단 2만원 증가하고 기타포괄손익이 2만원 증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하게 되면 58만원 받고 58만원짜리를 처분하면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기타포괄손익 잔액이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지분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 잔액을 뭘로 이익용으로 바로 대체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익여금을 증가시켜주면서 남아있는 기타 포가손리를 없애주면 돼요. 이 2만원은 이 2만원이 아니죠. 어, 지금 남아있는 2만원을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처분 시점에 잔액을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기존에, 그 전에 평가를 하면서 여기 60만원짜리가 56만원이 됐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4만원만큼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평가가 되면서 플러스 2만 원이 증가를 했으니까 결국 잔액은 마이너스 2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이만큼 처분 시점의 잔액을 고려해서 그만큼을 이익으로 대체할. 그럼 단기 손익은 나타나는 게 없네요. 여기서는 결국은 처분될 때 지분증권이 됐을 때 지분증권이 처분되는 시점에는 단기 손익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어, 기타 포괄 손익이 2,5로 바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단기 손익은 뭐, 여기서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단기 손익 5만 원만 어, 나올 수 있고,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자산의 지분지권에서는 단기 손익이 나올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봤던 내용하고 좀 다르죠. 어. 여기서는 이제 답이 5만 원이 될 거예요. 자,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년 중에, 음, 만 10, 100원을 지급을 하고, 지분 상품을 취득을 했는데, 지급액 중에서 100원은 수수를 해요. 음. 그 다음에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는 만1 어, 10, 아, 만 1000원이 됐고, 2년 초에 그거를 만1 어, 2 0 0원에 팔았네요. 그리고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이제 분류를 했대요. 지분 주권을. 음. 자, 거기에 대해서 1년도와 2년도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네요. 자, 일단 1년도 시점을 일단 볼까요? 돈을 지급한 금액이 얼마냐면, 만, 10, 백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지급액 중에서, 백 원만큼의 매매수수료가 수수료, 매매 있죠. 단기손익 측정, 공, 공정가치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수수료가 어떻게, 취득 원가에 포함이 안 되죠. 대신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걸로 빠지게 되겠죠. 얘는. 그래서 그 매매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 즉만 원이 취득가액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만 원을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기말의 공정가치가 얼마 되냐면 만천 원이 됐으니까 그만큼 평가의 이익이 발생이 됐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어, 처분했는데 얼마에 처분했냐? 만천 이백 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이백 원만큼 처분이 익이 나오겠네.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1년도의 단기손익은 결국 요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매매 수수 비용 100원과, 그 다음에 평가 1000원. 그러면 900원이 단기 손익이 되겠네요. 음, 아니, 2년도를 한번 볼까요? 뭐 2년도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2년도는 여기 처분 시점이죠? 200원의 처분이익. 그래서 1년도에는 단기 손익 900 증가하고, 2년도에는 200만큼 처분이익이 증가하겠다. 두 개죠, 뭐. 그래서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면, 취득 원가에 매매 수수료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부분. 근데, 어 매매 수수료를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켜도 단기 손에겐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만백 어 10, 원짜리가 만천 원짜리가 되니까, 구백만큼 증가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한번 본 거예요. 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아 여러분들 그 11번부터 문제를 또 계속 보도록 할게요.